좋아요가 50개가 넘었습니다. 세력 기법 1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 새롭게 편집을 해서 이쁘게 세력들 기법 1탄 급등할 때 써먹는 기법 1탄을 드디어 공개하게 됐습니다. 50개. 저 많은 거안 바랍니다. 좋아요. 50개면 이 이렇게 쇼츠 영상에 가면 제가 뭐 어떤 기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50개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50개만 달성해 주시면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어? 그 앞전에 3탄은 공개를 실시간으로 해서 너무 길고 재미도 없어서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진짜 길도록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어,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3탄은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알려드릴 거고 자 공지. 이건공부방 공지 1번, 기법, 세력 기법 1탄. 자, 이거를 공개할 겁니다. 이 기법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력들이 쓰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 특징들은 이제 끝에 가서 공개해주고, 이렇게 기법이 나와있던 종목들 먼저 알아야, 배워야, 아, 님들 대대선선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왜 없냐? 아, 예.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 여동생한테. 제발 주식 창에서너 이걸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몇 네. 달까지. 자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세력들이 이 기법을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이게 한가지가 있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한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예고 영상에 나갔던 넨테크 눌러집니다. 이날 있죠. 이날. 자, 이날이 2021년 11월 23일입니다. 자, 이 종목이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뭐 어차피 예고에나가듯이 카페에 뭐 인증도 있고, 뭐, 수익 인증도 있고 하긴 하는데, 자, 요렇게. 그 다음날 상을 치고, 그러면 종가에 매수했으니까 30%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윗꼬리로 만천을 넘기죠. 17%. 그럼 계산을 하면 50%가 나올 겁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거저 밑에 영상이 있어요. 제발 30%인데 17% 더 했는데 47% 밖에 안 나왔는데 왜 50%냐 뻥치지 마라. 좀 보세요. 밑에 보시면 나와요. 억울해. 내가 좀 보시고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런 분들 일일이 다 대응하기 힘들어서 영상으로 남겨놨잖아요. 그거 좀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또 영상 또 다른 종목도 같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2차, 보이시죠? 네, 2차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요거, 네테크는 이게 첫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버전. 이 버전이 두 가지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버전이 뭐냐면,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최근 값들은 작년 초에 나왔죠. 이거 내가 그 누누이 얘기했던 자, 이거 보시면 언제야? 아, 여기 있다. 아, 좀 제가 좀어리석게요날 있죠, 요날. 여기 다시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날이 2021년 2월 5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지 1번이에요. 자, 띵띵띵. 띵, 띵. 아까 넴테크랑은좀 다르죠. 렘테크는 그 다음날 상가고,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재차 올랐고, 2차 상승이 있었고, 얘는 그냥 다이렉트 빵!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만 그런 거 아니냐? 얘네 둘이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이게 1년에,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이에 것도 내리가 얘기해줄게요. 자, 이건 두 가지. 그러니까 버전이 두 가지. 아까처럼, 올랐다가 쉬다 내렸다, 다시 올라가는 거. 지금처럼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 올라가는 거. 요, 딱 요, 거에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딱 요거, 요거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자, 끝까지 차분히 잘 보세요. 영상 길어봐요. 뭐, 려봐야 때는 20분 안될것 같아요. 요, 내추럴. 이게 나왔던 것들, 어,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게 좀 이해가 좀 빨리빨리 빨리 되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요 날. 이게 내추럴 엔더테이거든요. 네, 요 날. 요 날이 언제냐. 19년도 10월 28일이에요. 1 9년 10월 28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쫑쫑쫑 올라갔죠. 그러면 요거로, 아까 처음에 봤던, 어, 이게 뭐, 냉테크처럼 바로 올랐다 빠지, 빠지고, 빠지고 다시간 거야? 아니면은, 저기, 아까 이트론처럼 뭐 연상을 친 거, 아, 어, 애매하죠. 근데 이거는 냉테크랑 같이, 보시는 것 보다는 그냥 이틀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쭉, 그냥, 이렇게 쭉지셨다가쭉 쭉 올렸기 때문에 뭐쭉 올렸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종가 가 9,640원대, 9,700원에 매수를 했으면, 이때가 1,490원, 1 5 0 0원 치면 몇 프로 뭐 계산기 때려보세요. 이 수익률 계산기 있으니까 뭐 3,40% 적히 먹죠. 자, 이렇게 먹는데 일주일, 2주? 한 달? 아니죠. 50% 이상 먹는데 뭐 2주 뭐 안짜리 다 끝납니다. 빠를 때는 뭐 이틀이면 끝나고. 아까 이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2주 들고 있으면 100% 이상 더 수익 난 거고 자, 이것도 그렇죠또 예전 것도 다, 다 알아야 돼요. 이, 이게 알아야지 여기도 또 제가 또미리미리 찾아 놓고 먹었던 거니까 귀찮아갖 뭐. 찾아보면 다다옵니다 카페 자, 이날 기준 자, 이날 기준입니다. 이날 자, 이날 2000년 9월 2 종가가 1,335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요거는 넨테크랑 같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넨테크랑 같은 버전.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올랐다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 버전이 두 가지라서 약간 뭐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아? 요 일단 수익에, 수익에 그냥 그 대비하시면 돼요. 내가 50%, 뭐 30%, 50%.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일단 이런 식으로 아까 이트론이랑 그 넨테크라든지, 세동이라든지 그리고 내추럴처럼. 연상으로 가는 거나, 연상을 안 가고 빠졌다 가는 거나, 연상 가는 것처럼 쭉 꾸준히 오르는 거 기준으로 알려드리좀 어, 드리면, 아, 그리고 이것도, SBI, 이거는, 이거 진짜 많이 먹었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게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날, 이날 기준입니다, 이날. 자, 이날은 이제 10, 17년도 9월 26일, 종가가 931원입니다. 네? 931원이면 이렇게. 자, 9점 1315원. 이것도 뭐, 4 50% 내외 수익금 바로 생겼죠. 이것도 냄테크랑 같은 버전이죠. 자, 이, 이런, 기법, 동지 1번이 나오면, 이 트론처럼 쭉쭉쭉쭉 치고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쭉쭉쭉 치고 갈 때,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냐. 간단해요. 그 다음날 상승을 합니다. 어? 뭐, 근데, 그 다음날 뺄 수도 있어요. 참고로. 빼고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게 저 모양이 나오는 이유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대부분은 빼고 가지 않아요. 그냥 쭉 올리죠. 어, 다 올려요. 그냥 대부분이 아니고 다 100% 올리나 100% 올립니다 그냥. 100% 다 올려요. 자 쉽게 최근 거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우리도 어, 보기 편하실 거고. 자뭐 이렇게 종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 자 이제 또 종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언제 터는 게 좋나요? 그 다음날 뭐 상을 치든 윗거리를 주든 뭐 조금 오르고 내리건도 지지구지 할 거예요. 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이 이, 이 표시 상치고그 다음날 이 표시 나오면 한 2시쯤에 상을 안가 있으면 그냥 파시면 돼요. 어? 그냥 편하게 파세요. <웃음> 그래도 뭐한 40% 이상은 충분히 먹으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좀 지저분했던 거 있죠. 뭐 내추럴 엔도테. 네, 이거.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요게, 이게 지지잖아요. 그냥 빠지,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고, 그냥 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랐을 때,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고, 상을 찍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상을 찍어, 찍고 떨어질 때, 빼잖아. 종가쯤 보면, 이게 보통 2시쯤에서 2시 반 사이에 상을 찍든가, 빼든가 합니다. 항상. 그럼 그때 일단 일부 팔아도 돼요. 이게, 상을 찍고, 있어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상을 찍고 버티는 게 2시 반이면 버티고 있거든요. 2시 반, 정도 지나면 한 20에서 25% 구간 이 있으면 거의 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가지고 쭉 올리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시간대에 보면 그, 그쯤에 이제 무너져 요 상이. 그러면 일단 반을 떨반 떨고도 되고 불안하시면 상 갔을 때 무조건 반을 떨고 떨고 요 그다음 음, 마음 편하니까 상 갔을 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 다음 날이게 시초가에 따라서 시초가가 15%냐 10%냐에 따라서 이게 좀 대응할 때좀좀 알려드리는 데 일단은. 단기간에 수익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을 찍었잖아요 상을 버티지 않으면 일단 반을 파시는 거 추천드려요 반을 파시고 그 다음 날 제차 상승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처럼 그냥 자 얘처럼 이렇게 요날 이렇게 거래량 없이 딱 살짝 떨군다? 그럼 요때 추격을 다시 들어가세요 판 거를 판 거를 다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버티고 이렇게 더 자세히, 뭐, 한 번에 팔고 싶다. 아, 이거 복잡해요. 한 번에 팔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매수하신 다음에요. 요거 있죠? 요 가격대. 첫번, 여기여기요 요는 요거. 언제냐? 이 10월 28일날. 요, 요, 요, 요 전날, 어, 요 전날 종가 가격 가면 팔아도 돼요. 어, 그때부터 파셔도 돼요. 전날 종가 가격 갔을 때, 전날 종가 가격에서 그때부터 팔아도 되는데, 뭐, 이게 전날 종가 가격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면 최소한 30% 아마 이상일 겁니다. 어. 나는, 그때부터 팔아갖고, 야금야금 팔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잘 파시면 돼요. 한 번에 팔기 귀찮으시면, 전날 종가, 이거 나오기 딱, 이 표시가 딱 되고, 매수를 들어가면, 전날 종가, 어, 요거 가격대쯤 왔을 때부터 파시면 됩니다. 자, 렘테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냥 귀찮으시면, 근데 이건 이미 상가 버렸으니까, 파시면 손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귀찮거나, 뭐, 그래, 그러거나, 뭐, 그렇지 않으시면은, 그냥 일단 버티세요. 네. 버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아, 까 이거, 세종도 마찬가지고, 이, 뭐, 표시된 거, 여기, 여 보시면, 종가. 위에서 파시면 충분히 수익 보죠. 그렇죠 전날 종가에서 파셔도 크게 수익을 보습해 그때부터 파셔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때부터 그냥 팍, 윗꼬리가 귀찮고 추격이 귀찮으면, 그때부터 파시면 돼요. 어? 그때 올라서 파셨는데, 또 얘처럼 윗꼬리 뭐 떨어지면, 또 종가에 추격을 위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보고 이따가 다 파셔도 되고. 근데 이 표시들이 도시 왜 나오냐? 급등하기 전에 아까처럼 봤을 때 이틀어처럼 연살가거나급등은다 급등합니다. 그리고 뭐 살짝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급등 하더라도 이거 다시 세동도 마찬가지지만 쭉쭉쭉 지셨다또 급등을 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급등할 때 쓰는 거 어? 내추럴 엔드테이터 보시면 이거는 뭐 바로 이렇게 아까 이트론처럼 똑같이 그냥 급등했던 종목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때 팔았으면 만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트론처럼 연락치는 거는 아까처럼 팔고 일단 되고 2시 반 넘어서 상 가면 일단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어, 어렵지 않아요. 2시 반 넘어서 상가 있다. 그냥 거의 대부분 25% 이상 가 있으면 상가 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돼 일단 내가 수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통 팔 때는 이 반씩 파는 게 좋아요. 일단 반 팔고 안전빵으로 그 다음에 또 반팔고 계속.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파는 게 솔직히 더 좋긴 하겠지만 님들 욕심내다가 똥대는 게더 많아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분할 매도 해라. 어, 분할 매도 하면 욕심내 갖고 덜 먹는 것보다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욕심내서. 그냥 분할 매도 하면 수익 챙겨가면서 가져가야 끝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예요. 세력들도 계좌를 다 그렇게 쓰니까 1번 계좌 털고 2번 계좌 털고 3번 계좌 털부 털면서 가져가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왜 나오냐. 내가 왜 자꾸 넨테이크를 보여주냐면 저건 뭐 과거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자리가 님들이 항상 항상 님들한테 얘기하는 개미털기 자리예 이게 개미털기 제가 개미털기 방법 그 당하지 않는 법 알려드렸죠 밑에 영상에 자 개미는 누구다 오른손으로 됩니다 개미 여러분 하면 저요 하면 되고 그 오른든 오른손으로 머리통을 꽉꽉꽉 치신다 쿵쿵쿵쿵쿵 님들이 개미인데 이거를 개미를 몰라요 님들이 이거를 만약에 요때왜수했거나 어? 요날올라가때 매세했는데 요때 매세했거나 그러다가 이렇게 중간에 하, 빠져버리면 님들 거의 대부분 소중하잖 대부분 단짝꾼들이니까 불나방들. 그렇죠? 버텨갖고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개미 털기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형적으로. 이게 전형적인 개미 털기입니다. 급등 바로 전에. 아시겠죠? 이게 급등 바로 전에 개미 털기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똥똥똥 올려버리죠. 네이 트론도 마찬가지고 이 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다 개미 털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보면 자 이날이 거리량이 제일 많아요. 네, 그렇죠 이만큼 거리량이 터졌다는 건 개미들도 휩쓸러 나갔다. 어, 너네들 그냥 다 많이 털먹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여기 뭐 거리량도 보면 여기가 상당히 많은 거 개미들은 절대 떨어진 종목은 살지 않아요. 더 떨어질까 봐 올라갈 때불라방 뒤에서 호라로 타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종가에 저렇게 마이너스 쳐버리면 네, 개미들은 거의 대부분 단틈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이저전형재인개미털기 개미털입니다. 전혀 개미털이. 자, 이게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애매한데, 어, 애매한데, 애매해, 아주 애매해. 어떻게 애매하냐. 이게 공지 1번 같아. 공지 1번 같은데, 어, 막상 외소하니까 똥대고 있는 것들. 저희 실질적으로 회원님 혼자 공부하다가 똥대는 것들. 자, 공지, 이 기법 공지 1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시, 공부방에도 있어. 플러 당일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돼야 되는 거야. 자, 2km 시초 자, 시작가가 22% 떨어졌을 때 -2.48%, 뭐 22.16% 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9% 좀 넘죠. 뭐 29% 크게 상관없는데 당일 기준이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에가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닙니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 당일 기준.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플러스 시작 플러스 최고점이야. 종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 윗꼬리 고점이 10%야, 플러스가. 그러면 윗꼬리 고점, 마이너스 20%면 되는 거죠. 윗꼬리, 뭐 윗꼬리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플러스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떨다는 얘기하고 뭐 종가가 플러스면 안 돼. 이거 헷갈리는 분 진짜 많아 공급방을 내가 6년을 운영하는데, 와, 이걸 제대로 찾아온 사람들이 없어. 항상 얘기해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20%였어. 윗꼬리가. 마이너스 저점이 뭐, 마이너스 10% 찍고, 뭐, 종가가 마이너스 8요 그것도 성립이 되는거예요 종가 기준이 아니에요. 윗꼬리, 아랫꼬리 기준입니다. 자, 그런 첫번째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 첫번째 특징, 이 특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저렇게. 그니까, 러왜 저렇게 하냐. 개미 흔들기니까 폭이 좀 커야 개미들이 쫄아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극동주의들한테는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 안되는 것들. 어,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안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원, 회원님이 한 명이 혼자 공부한다고 들어갔다 똥될뻔 했던 그나마 이 올라서 철수한 거 올라서 해결했던 요거요 이게 뭐냐면 담물입니다 담을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이날 기준이죠 아, 이날 자 이게 지워리고 이날 기준 자 이게 플러스 299845로 시작했다는 얘기야 자 밑꼬리가 마이너스 1.595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죠 네.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자, 그거는 요번에 2탄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안 되는 것까지. 자, 오늘 1탄은 특징을 알려줬어요. 특징.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이거를 완벽하게 정복시켜야 님들 대대손손 먹고 살수 있어요. 아주 아주 쉽게 쉽게. 수익 내면서 편하게. 내비밀 어? 네, 언덕이 없으면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비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님들. 그렇죠? 이걸 많이 배워어요 1탄, 2탄을 꼭 배웠는데. 안 되는 거안 되는 것까지 적용시켜서 이탄까지 알려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좋아요 50개 만들어 주시면 바로 공지합니다.